생겨운 음악이 흘러나오는 이곳은 제주도의 한 우일장. 기분이 좋아 보이는 이 남자는 제주도에 사는 외계씨다 언제나 건강에 관심이 많은 외계씨 공원에 있는 지하 발판도 그냥 지나치지 않는다. 바다가 보이는 멋진 풍경의 우일장. 외계시는 사람 냄새 나는 우일장을 무척 좋아한다. 자기가 골라. 오늘은 감자전에 좋아하는 외계시를 위해 감자를 먼저 구입한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돈안들렸잖아 봐봐. 아, 돈안들었어 <웃음> 그냥 가면 어떡해. 외계시는 아직도 돈을 사용하는 것에 서툴다. 월 전에 양품 있어요? 살 좋은 의계씨 수댕? 수댕? 이런 여기도 있고 역시 나이에 어울리는 수댕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잘 먹는 의계씨를 위해 넉넉한 양품을 구입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들고 나할수 있겠나? 어, 괜찮아요, 거기에 넣은 편 심 좋은 남편의 돈 아내는 장을 볼 때마다 기분이 좋다 엄 어, 호떡 사주면 안 돼? 그래 호떡 먹죠 귀여운 의계씨는 이제 간식이 먹고 싶은 것 같다 이거 봄떡 맛있는 건데 네 맛있어 보여요 이게 왜냐하면 그 추운 겨울을 이기고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몸이 좋아요 <웃음> 친절한 설명과 함께 맛있는 봉동도 3개. 구입했다. 3개.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웃음> 이제는 원하던 호떡을 먹을 시간. 호떡 어, 두 개랑 뻔데기 한 컵. 뻔데기 뻔데기를 네. 좋아하는 아내를 위해 뻔데기도 한컵 샀다. 어? 내가 생각을 해봤는데 어. 튀김이 하나에 천원이잖아 열개 어. 사면 만원이잖아 그 근데 내가 튀김이 엄청 먹고 싶어 어. 그러면 사올까? 근데 튀김에 만원은 좀 그렇잖아 어. 야 우리 저녁에 치킨 먹을까? <웃음> 이렇게 밀도어버다고 <웃음> 어? 튀김이, 튀김이 먹고 싶은데 어. 야채튀김 하나에 천원은 좀 아닌 것 같아 치킨으로 대신하면 좋을 것 같아 어, 그래 그거잖 오늘 봄동 봄동을 치킨에 같이 해서 먹으면 봄동 치킨 어때? 아, 그래? 심이 <웃음> <침이> 개처럼 나온다. 호떡 <웃음> 치킨 때문에? 뜨는 안 뜨거? 개 뜨거워. <웃음> 매일 건강식만 먹던 의계신은 오늘 설레이는 마음으로 치킨을 기다린다. 호떡의 신이나 의계신의 걸음이 무척 빠르다. 와이 <웃음> 먹어. 와이 먹어. 방금 만든 호떡은 당연히 무척 뜨겁다. 괜찮아? 입천장에 다대였지만 그래도 의계씨는 기분이 좋다. 허겁지겁 호떡을 먹는 모습이 왠지 어느 영화에서 본것 같다. 자기가 뜨거우면 초금씩 먹어. 안 뺏어 먹을게. 조금씩 먹어. 입 다리겠네. 뜨거울 때먹어 맛있어. 번데기 라태 한잔. 아내에게 주려고 했던 나머지 호떡. 외계시는 하나가 더 먹고 싶다. 호떡 두 개로는 만족이 안된의길 씨. 그럼 여보 지금 호떡 더 먹고 응. 치킨 안 먹을걸? 그래 가자 일단 사자. 가자. 알았어. 호떡 맛있었어? 아 여보야 응? 살면서 먹어본 호떡 중에 응. 단연코 그 응. 최강의 호떡이었어. 아우. 나의 입천장을 다 디게 하였지만. 천천히 먹으면 될걸. 커다란 공 같은 남자의 재등장에 사장님들은 활짝 웃으셨다. 우리 이제 김아저씨 찾으러 가야 되는데. 사장님 오늘 대정 오셨나요? 제가 내비쳐서 찾아 가보도록 할게요. 아네 알겠습니다. 김이 구워질 때까지 차에서 호떡을 더 먹기로 했다. 저기 옛날에 호떡 이렇게 안 좋아했는데. 호떡 안 좋아했는데 나. 아 오늘 또왜 비니, 비니는 검은 걸 쓰고 나왔지 그리고 이게 아까 저기 시장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다 호떡 들고 나오더라고 맞아 어, 어, 어. <웃음> 저녁 맛있는 거시켜 먹을 거니까 조금씩 먹고 추가로 산세개의 호떡은 이제 모르겠는데. 하나가 남았다 제가 지금 빈속이에요 오늘 첫 끼를 호떡으로 먹었을 뿐입니다 여러분 재래시장 많이 찾아주세요 음. 김에 미친 여자 김 없이 못 사는 여자 루현선생이 모였습니다. 아, 저희 집에서 1시간 반 거리에 있는 대정에 와 있는데요. 마침 여기 오일장을 왔는데 김 사장님이 여기 마침 계신다 하셔가지고 김 사장님이 여기 계셔서 여기로 온거 아닙니까? 다녀오겠습니다. 김에 미친 여자 동행 취재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정말 김박한백업입니다와 맛있어. 다 음. 구운 김은 의계 씨의 마음에도 쏙 들었다. 음, 미쳤다, 미쳤다. 김을 좋아하는 아내는 써니네 김의 단골 VIP다 든든해진 배와 함께 기분이 좋아진 의길씨의길씨 씨, 아내랑 항상 행복하세요